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하자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두성에서 휘슬로 성구전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후드 상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대부분 모르는 사실인 만큼 중요한 정보니까 꼭 자세히 봐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 휘슬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성도가 좁아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공명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후두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후두가 내려가야 윤상갑상근이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가 늘어나 두성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?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고음까지는 윤상갑상근의 수축으로 성대가 늘어나지만 일정 고음 이상에서는 후두가 올라가며 성도가 좁아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외부근에 의해서 성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 외부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상인두근과 국외인두근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시어드와 다이먼의 책인 아나토미 o m y 보이스에서볼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휘슬 음역까지 도달하기 위해 후두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니까 목에 강제로 힘을 주어 후두를 아래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흔히 목젖이라 불리는 이 갑상연골의 위치로 후두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. 반대로 후두가 특정 위치 이상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그것은 여기 윤상연골 아랫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입니다. 흡기 발성으로 휘스를 낼 때도 그리고 호기발성으로 휘스를낼 때도 이렇게 윤상연골 아랫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후두 위치가 높고 인두강이 좁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목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음값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으로 목을 조이게 되면 모음값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, 오늘은 두성에서 휘슬로 성구전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후두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휘슬 시리즈 5탄에서는 두성에서 휘슬로 성구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돼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놀자보컬사롱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